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2층 상가주택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양덕동의조그만한 사거리 각지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멀리 아파트가 보이네요. 주인세대는 남양으로 보입니다. 주변에는 상가와 원룸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주차장과 1층 식당이 보입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다 1층에는 35년 생선구이집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좋고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많으니 오랫동안 장사하실 분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쯤 방문하셔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붕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수 관계가 없도록 지붕 설치는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조그마한 사거리에 있습니다. 2층 주인세대입니다. 방향은 남향이며 멀리 산이 보입니다. 현재 보는 것은 거실입니다. 주방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현관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욕실입니다. 아주 깨끗한 욕실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천장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보일러실 입니다. 다용도실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욕실 입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옥상에 지붕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창고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수시설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촬영했습니다. 여러가지 마무리 공사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 외부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양덕사거리입니다. 양덕사거리에서 이 방향은 바다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환호동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도동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흥해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장성고등학교, 장흥중학교, 양서초등학교, 포항대학교,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 해양고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이렇게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편안 1차, 2차, 풍리마이원삼성쉐르벨 하우스스토리, 상구 트레니엔, 두산니브와 아, 큰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장량동사무소, 하나로마트, 양덕축구장,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물건지는 양덕사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62.1제곱미터 79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고도지구로 17m 이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소로 1류 폭 10m와 소로 2류 폭 8m에 접해있는 각지입니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입니다. 총층수는 2층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만들어 옥상을 창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 상가 면적은 1 5 1 0 2제곱미터 46평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층 주택 면적은 1 3 9 2 4제곱미터 42평입니다. 주인세대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량입니다. 사용승일은 2010년 7월 23일입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두대가 있으나 주변에는 주차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6억 8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